흥이전가아 기간에 고내어서 좋아. 박라 부전 아, <웃음> 콜라 한만 먹고 싶어. 있 냉장고에 오 <웃음> 킬스이랑 몇칠만이야몇년 만이야? 몇 달이지? 어, 오, 오늘 좀 스타일리시 하시네요. <웃음> 상작집 여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근데 많났으면 죽여버릴 거야. 신발. 니 나를 못 믿어? <웃음> 못 믿어. 재수 없어, 나니못 네 믿어. 니 한달 안있었죠 네. 네. 음식 굽는데 시간이 1 시간 반이걸 예약지. 지금 식사하시려면 6시부터 식사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지금 예약하고 딴데 갔다와도 괜찮아요? 6시로 예약 잡아드릴까요? 네네 우리 그럼 카페 어? 먼저 갈까? 그래도 와 그래도 와 공상 온도 우우아 아, 존나 웃겨요 엉덩이 존나 커 어때요? 나 이봐요? <웃음> 작아졌지. 너 <웃음> 엉덩이 작아졌다. 아, 근사이 봐. 한번 만져봐 이거 이렇게, 이쁜 싫어, 시발. 아. 아니, 저 엉덩이가 개 작아졌을까. <웃음> 너 엉덩이 응. 왜 작아졌어? 살살 살 빠... 살 빠졌어, 7kg. 왜? 요즘 하루 한끼만 먹고 있거든.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 나는데. 어쩌다 보니 한끼를 먹게 되는데 살이 7, 8kg가 빠졌어. 너는 그만큼 많이 처먹었다는 거야. 그래, 나 이제 했어요 언니. 진심이야? 어. 나 적응 안 돼. 너 적응 안 여러분들이 돼. 여러분들이 저광대를보시는것 같은데. 내가 <목소리> 이거. 저기... 나 저기로 깎았어. 귀엽지? 어, 라, 라, 라, 루.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목소리> 어, 진짜. 펫카페래에 <목소리> 룰루랄라. 룰루랄라. 르르! 르르! 이러고 있네! 르르! <웃음> <룰루. 룰루. 웃음> 웃기세요? 네! <웃음> 어? 야 지금 진짜 잘 나와! 뻥치지마! 나 이런 거 진짜.. 나 영상 쪽 가야되나? <웃음> <룰루>. <웃음> 아 진짜 개웃기네 공상 영상입니다! 근처 있는 게 낫겠지? 나 네, 그만 찍을래 엄청 빠졌는데? 가진맞지 진심이야 진짜야 나 이거 좀 투두이 없어지 없어지긴 했지? 나좀 노렸지, 니너 하고 있지, 이렇게 <웃음> 이렇게 하고 있지? 나 늦었어. 아니, 네. 인가 누나 아, 아니었나? 아, 나도 거의 얼추 비슷하게 왔나? 어? 그립도개 짱나는 게 여기 봐라. 걸린 가 뭐야? 저 앞에 산전. 저래? 나 찍고 있어? 응. 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응. 누나 오늘 향수 뿌렸어? 응. 혹시 젠틀 나이시야? 아니야. 나 그거 우리 그 공간에서 산 거. 너무 좋다. 그렇 이번에 새로 리뉴얼돼가지고 어 맞아. 이아 <웃음> <까로 들어가서> <나 심혈 é>. c h 탄다. 그아 그런데?ệt? 응. 어? 다 응. 서 SQLO ricinio i s i 아, i 快ihab ufkitem journal. f s s h s h s h s h s h s 다 s h h s h s 계속 치즈 누야 농구랑 이거는 진짜 치즈랑.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게 장작인지 아닌지. 인싸였데또 어릴 때부터 e 아니, 근데, 근데, 근데, 근도 근데, 근데, 근데, 근데, 이데 근데, 근데, 니야 근데, 데 근데, 근데, 근데, 근데, 근데, 근데, 올려먹어. 근데, 근데, 근데, 근데, 근데, 근데, 근 근데, 근데, 근 아니야. 근데, 아니야. 거의 안 하니까는 는 여기 안에... 밥이 응. 가는... 이렇게... 난이해고여기 응. 아, 음. <웃음> 이게 해서평가 나는그에 내용 보면 서 정보가 없어요. 차로 이뭐 먹어야 돼? 그러면 되게 편해요. 는건밥 음. 왜? <목소리도> 아, 나 오늘 거갈 거야. 아, 진짜 제대로 안 하냐? <웃음> <웃음> <웃음> 그대로 자면 딱일 것 같아. <웃음> <웃음> 진짜 왜 길에서 <길내수가야> 잘고 <웃음> 정말 대박이다. 토했을 것 같아. 진심이야? 토해 그러면. 멈춰 줄까? 아! 알지. 리 uh, 지금 여기 어딘지 아세요? 와 우리 여기 갈 거고요. 나밥좀 먹을게. 알았다요. 아전반죽을 엄마가 하고 가셨어요. 나는 똥 마려운데. 아우 씨. 전을 해 먹을 거예요. 와전. 똥도 마려. 오징어 부추 애호박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에에에에에에 으. 기름 기름 튀겼어. 나는. 얇게 해주겠 그렇죠? 한번더 오케이 어 마이 줄리 내게 고백하게하널한번그 위에 아뜨나난 너를 좋아해 맛있게 꾹 먹어 글쓰는 X 매우 잘한 것 같은 이 느낌. 진심 잘한듯 인정, 인정, 인정. 어우, 집에 기름 냄새가 장난이 아니구만. 두 장을 붙여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근데 네, 다음 장좀 태운 간장도 만들어 왔구 익었겠지? 음... 음... 파전에는? 뭐야? 그 오징어 꼭 들어가야 돼. 그래, 맛있어. 안 익은 거 같냐? 왜 이렇게? 음, 오징어 개 짝음! 음, 마했 좀. 음, 음, 역시 우리 엄마 조개도 들어갔다. 여기 바지락 <웃음> 한강 크기예요. 오징어 근데 요새 양이 좀 줄은 건 사실 전보다. 나이좀 줄었어 누군가면 지금 비웃고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아 콜라 한입만 딱 먹고 싶어 있잖아 냉장고에 나 진짜 뭐하는 새끼야? 어우 아, 치킨 시켰을 때받은게 있는데 아 일찍 좀 꺼낼걸 나의 이런 미스테이크 용서 못해 와 안녕 안녕. 퀘스트라마스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원와 진짜 싸다 커피가 바나다 가는 거는... 딱 적절 쌍큼 맛이 었거든요 근데 백다방 거는 이거 놓을 것 같아. 겁나 진해 약간, 약간 원액 먹는 느낌? 지금 저는 성신여대 요거 브로우 한 곳에 속눈썹 펌 하러 왔어요. 속눈썹 펌한번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세니타이저. 세니타이저. 우리 숙경스도 여기 한번나왔줬어요 오우, 읍스 인사 한번 해줘봐. 안녕하세요. 수경요 안녕하세요. 수경요 오늘 룩. 요런 조거팬츠에 나이키 입었어요. 입었어요. 오, 깜짝이야. 버리야, 나. 예, 깜짝이야. 야, 당장 춘다 나. never stop if you w a n e o n that a b 그녀의 추상에 야, 이쪽 눈매가 예쁘다. 눈물을 흘렸어, 천사의 눈물. 엔젤 티어. 여기는 어디? 미치, 꺼져. 지금 귀여하시는 거예요? 저 바짝 올려주세요. 아! <웃음> 뭐 하나 뜯겨나가는 기분이었어, 지금. 어 아래 눈매가 붙어가지고. 이쁘다. 아 그래? 응, 남... 남자들 긴 사람 많아. 어 남자들 긴 사람 진짜 많아. 여러분 저 존나 짧죠. 근데 이쁜데 잘 올라갔는데? 아, 야 없는 것도 이렇게 끄집어 올려놓으니까 그나마. 시경이도 한번 찍어줘라. 저 얘, 오고 이렇게 이쁜데. 진짜 러왔어 공주님 공주님 <웃음> 됐어 공주님. <웃음> 여드름 좋대네요. <웃음> <웃음> 나 마라곱창 탕면 먹을 거야. 여기 노골도 왔어요. 야, 니파티나 네 가려워. 진짜 <웃음> 크림셀. 오늘도 온라인 예배. <웃음> 어 크림쌈. 꼬바라고바라보눈늘도 온라인 예 크림쌈. 아, 고마 야, 꼬마로 먹어. 아배 뜨거워 배거 봐. 뜨거워 데 맛있는 거맛뜨거 음~~ 뜨거운데? 그니까 뜨거워 오 이거 맛있다 먹어봐 음. 어, 이래야지 마음 편해 음~~ <놀러도> 맛이야. 음나 한마리 먹고 싶어. 짭조라고 음, 음, 매운데 화해 더 음, 좋아. 음, 뭐지? 짬면. 아, 채무 <놀러> 맨날 먹으면서 왜또 찍어 좀 영상 남겨야 돼. Spaghetti, Mac and c h Spaghetti. 존나 시끄러울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해 주세요. 조용히 해 줘. 짤무. 짤무. 와. 왜디 보통 비싸 먹을래? 나음난포테이 음. <목소리> 와우. 가드시. 일단은 처음부터 뭘 먹을까? 뭘 먹든 다뜨거 이거. 나는. 그냥 파스타. 음. 터먹 <목소리> <먹어볼까>? 음. 와우. 어. 이렇게 더매 깍두기 음. 먹어야 된대요. 음. 반올림을 시켜야만 아 오는지 몰랐어. Holy, 음. 그렇게도 하가 이거든. 아, 너 손이 너무 차가워 요원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도 찍고 싶어요. 저는 찍고 싶다고요.